어? <웃음> 뭐야? 내가 장난감을 들고 있었어서 그거 잠깐 내려놓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번에 플레이 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대바대 형식의 파피 플레이 타임 IP를 가지고 온 게임입니다. IP를 가지고 왔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만든 제작진이 새로운 차기작으로 이렇게 멀티게임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튜토리얼 영상을 미리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풀동부 친구들과 함께 같이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이 아침 10시 24분인데 다들 <웃음> 이른 아침부터 이거 선점하는 거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다들 모여주셨어요. 일단은 디스코드의 목록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간단하게. 네. 노아야 네. 자니? 아, <웃음> 어, 어, <나>, 나야? <웃음> 안녕하세요, 노아예요. 와아 어, 새벽이. 어? 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아 <웃음> 너무 <웃음> 아, 기지, 기느라고, 죄송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새우이에요 <사랑해요. 오, 웃음> 여전히 정상이 아닌데? <웃음> 다음, 소범. 안녕하세요, 소범이에요. 왜, <웃음> 왜 이렇게 단아해졌어, 얘가? 왜? 우울긴 줄 알았어. 아, 아니야. 자, 다음, 찜찜. 안녕하세요, 아침에 샐러드 먹으려다가 불려온 오리노고리 찜찜입니다. 네. 이거 끝나고 <웃음> 먹어. 뭐하냐, 먹으면서 해, 그래. 자, 키미밍. 네, 키미밍입니다. 그렇고요 네, 푼다. 안녕하세요, 푼다예요. 아싸! 자 그리고 사장 김플레임입니다 이렇게 몇 명이야? 7명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들어와진다. 소범이 벌써 들어왔네. 어 뭐야 뭐야 앞에 안 보여. 앞에 안 보여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뭐야 이거. 음. 아 아니야, 이게 닉네임을 있어요. 보려면 에임을 정확하게 대야 되는 건가요? 가까이서 대야지 보이네. 키미밍 아닌데요. 그냥 보이는데요난왜안 어, 보인.. 어? 뭐야 이거 다 들어오니까 자동 시작이야. 아니, 이거 어쩌면... 어? 아니, 잠시만. 어, 마침 딱 이게 일곱 명이서 플레이 할수 있는 게임이라서 어? 딱 일곱 명이 들어오니까 <웃음> 게임이 시작됐네요. 오. 오. 오, 알키를 눌러서 빠르게 구를 수도 있고. 오. 나도 어, 방독면 쓰고 싶은데. 어, 뭐야, 왜. 새벽시도. 빨리 해야 돼. 뭐, 뭐. 빨리 안 해야 돼. 그래. 어, 누구 죽었어? 저기 죽었는데. 누가 벌써 뭐야, 죽었다. 누가 오. 오! 아, 누구 죽었어? 아! 아! 아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금 씬디님이 가르쳐준 곳에 바로 숨기아아 <웃음> 아. <웃음> 설마 다 죽지 않겠지 설마 아나 아, 데려가지 마 아니 뭐 맵을, 맵을 모르겠다 이거 근데 누..누구야 지금 허기원씨? 저요 할리스님 <웃음> 아, 아 뭐구나 그렇구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무서워, 내가 네. 일빠라니 얘들아 개구멍 빨리 찾아서 나 꺼내줘 애들이 슬금슬금 나온다. <웃음> 너무 안 하죠. 너무 푼다도 어, 아, 하이. 안 하죠. 너무 안하 어. 아니 어, 왜 사세요? 찜찜이도 하세요? 왔어. 아저 아, 노우씨가 안아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찜찜님 녹색이세요? 아저 민트색이요. 와 소범이가 아. 날 구해줬네 대박. 아, 말도 아, 안 돼. 아, 맞다. 야,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예 달려. 갈려. 아나 어, 어? 아무도 안구해 주는데. 아, 아 나. 아 죽네 무서워. 경기를 못찾았어 구덩이. 이거 이거 갇혀 있으면 어? 아. 뭐라? 아 그냥 몰래 숨어 있는 용도구나. 아니 나 숨으면 무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 깜짝이네. 참고로 이걸... 세번세번 세번 이렇게 들어오는... 안으로 들어와지면 100% 죽습니다. 전 이제 지금 아, 되게 위험한 상태예요. 오! 아 죽자고 싶다. 전 <놀람> 이제 잡히면 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비 찢어져. 방원 터졌네. 와. <웃음> <웃음> 어우야나 엉덩이 <웃음> 봤어 허기원 씨 <웃음> 엉덩이. <웃음> 이건 너무한 <나온 거> 아니냐고. 시 아홉 야비 터지겠다. 아니, 아니 풀고 난다음왜 왜 장난감을 안 넣어요? 왜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는 장난감. <웃음> 아리 아니,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웃음>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요 오! 무서워! 이리 야프리야그프리어요요나 나가도 되는 걸까? <웃음> 어? 잠깐 풀린 거야? 이리 저리 가! 저리 가! <웃음> ah, 저리 가! 저리 가! 이만 이게 제일 쉬운데 엄마! 엄마! 아빠 이러노! 누누 고모! 살려줘! 뭐라고? 어어어 어, 어, 살았다 아, 어, 어. 구조당하다가 떨어뜨려졌어. 개 <웃음> 느려. <정말>. 아, <웃음> 살았다. 아니 맵을 전혀 모르겠어. 버리는 어. 곳이 어디야? 어. 아 열려 있는. 아, 아, 아, 아 뭐야? 엄마, 살려줘! 아 살려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허기 허기가 가까워졌을 때가까워졌다는그 표시가 하나도 없어. 아나 죽었네. 너 클났다. 지지직 거리는 게 엄청 가까워야 지지직 거리잖아. 맞아요. 아! 하등 쓸모가 없다고. 아나 방금 나왔단 말이야 살려줘요. 아 살살. 나 방금 나왔다고. 아, 나 방금 나왔다고. 아, 나아 걸렸다. 이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목소리> 많아? 이게 맞아? 아아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이거를 내려놓은. 퍼즐을 다푼 다음에 장난감 파편 나온 거를 넣어야 된다. 아니, 아, 저, 아니, 넣었는데요? 아니, 저 넣었는데요? 왜저 넣었는데요? 면을 깜빡했어아두 번째 잡혔어. 아니, 아니, 아니 키미밍은 지금 오, 너무 밖에 네. 많은데 말을 안 해. 가동 <웃음> 중.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거 다시 거야? 그거는 야, 나 미세! 쥐해 쥐 뒤에 어? <웃음> 안 도망가고 뭐해? 아이 <웃음> 조졌네 게임색깔이미잖아이요 아, <웃음> 그 <웃음> 아, 아우! 아우! 뭐야? 안 돌아갔어? 세명아 아나 보이니? 아네 보여요. 안녕 아, 언제 도착했노 <웃음> 누가 허기보기야 게요어 박스 가 풀렸어요 아, 찜, 찜찜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빡시 공포야! 공포의 찜찜. 저기요, 어디 계세요? 알려주겠니? <웃음> 너도 <또> 알려주겠니? <웃음> 가야돼? 나 장난감 야, 아니, 미친 거, 거 아니야? 아 미친 야, 거 아니야? 미친 애기야, 애기야. 거 아니야? 왜? 미친 거 아니야? 아, 왜 그러냐고? 살려주세요? 아, 아, 아. 나 살려 뒤에 뒤에 무서운 게 따라와요. 어뭐야뭔 어. <웃음> 소리야? <웃음> 오호난 당신을 믿었는데! <웃음> 오 너무 세상에 개무여 <웃음> 아,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정신 차려! 박시부 정신에 집에 나가지마! 어디서 <웃음> 했네요? <아니, 웃음> 해발. 어디서 열심히 푸는 소리 들린다? 어디 계세요 사장님 <목소리> 얘못 뛰거든요? <목소리> 오케이 내 거. <목소리> <웃음> 내 거지로 제가 들어는데요 네. 어? 내가 들어는데 제가 들었는데요 뭐지? 금냥이 력개가 누가? 입력 파츠 한 번에 두 개? <웃음> 뭐야? 어? 그럼 파이프 찾아야 돼요. 이제 파이프만 내리면 돼요. 파이프. 그리고 소범도 찾아야 돼요. <웃음> 소범에 버리고 아, 빨리 판나? 파이프 찾아. 아니, 파이프요? 제가 어? 아는데. <웃음> 저희 쪽으로 오세요. 몰라도 될거 어지러... 같아요. 이제. 1분 50초 남았어 아니 근데 시간차가 있는 <웃음> 건 진짜 좀 역하다. 역같아.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재밌게 노네 빨리 내려와 빨리 빨리 아 어디로, 어디로 내려가야 내려가? 돼?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일층 어떻게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아 내려와. 빨리 빨리 내려 내려 내려 내리고 있었어 내리고 있었어 어 빨리, 내리고, 내리고 있었어 내렸어, 내리고 내렸어, 내렸어 내렸어 <웃음> 내렸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내렸어 내렸어 내렸어 도망가 도망가 새벽에 버려 버려 새벽에 바로 버려 <웃음> 아 기차가 아, 어둠을 헤쳤어 아, 이거 왜안 돼? 어 네. 됐다 기차 아, 왔어요. 기차 해야지. 왔어요. 아, 잠깐만 언니, 기차가 그치? 왔다고? 기차를 부를 와,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야? 곳이야? 여러 곳인가봐요. <웃음> 오. 저희 여기 소공님이랑 노우님이랑 다 기차 탔어요. <웃음> 전 반대편 기차 타고 갈 테니까 어. 아니 다른 애들 아. 안 어. 구해? 너네? 다 탔는데? 어? 다었어 아니 저기 키링이랑세 명이 안 탔는데? 왜 두고 가는 거야? 아! 아! 두개두요 안녕. <웃음> 아 두고 아, 가는 거야? 뭐지? 뭐지 뭐야 여기 어디야? 나 에이? 두고 가지 마. 어? 여기 어디지? 나 에이? 탔어. 뭐지? 뭐야? 어? 너네 어디지?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어? 야 나, 야웠어 미친. 나 뛰었던 어소 거기서 <웃음> 뭐해? <나이, 웃음> <웃음> <웃음> 저 뛰어. <끼웠어>. 와이거. <웃음> 아니 슈퍼 똥 게임. 야아아 야, 여기 못, 못 들어오지. 여기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에. <웃음> 아, 이 기차를, 차를 갖고 있어. 우매한 짐, 짐. 에, 열어주세요. 열려 열어줘 열어줘 있는데, 네가 뚱뚱해서 못 들어오는 거임. 뭐라고요? 아니, <웃음> 아니 근데 아, 이거 어떻게 노후만 구하면 되는 거야? 나레 걸린 것 같아요. 노레 걸렸다고? 그가 나갈 수 없는 입구가 있는 역칸으로 가버렸어요 아 잠깐 보러가자 어디? 나좀 아, 어, 일단 소범이는 여기에 꼈는데 <놀람> 노호가나 어, 꼈어? 아 여기있어 노후야! 노후야! 와 어떻게 고에갔어나 면회 받신 거야? <놀람> 아! <놀람> <놀람> 아니 이거 그러면 1분 30초 동안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건가? 어, 어이가 없네 안 돼! 뭐야? 살려! 살려. 이자 개명아, 우리 바람이 있다. 살려! 훈다 내 거야! 훈다 내 거야! 아 소범은 여기서 뭐해? 나 끼었어. <웃음> 개 웃기네. 수 없어. 아니 게임 진짜 역할 <웃음> 돼. 안 움직이는 거야, 소범이. 그래서 왜 <웃음> <너야>, 나와? <웃음> 치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무서워서 오, 안 나가는 게아니라고 여기 여기 기차 빨리 타! 훈나야 어딨어? 서류 없네. 어? 안 돼! 어. 아 여기 이거 시간 지나면은 그냥 게임 오버인가? 그냥, 그냥 게임 뭐 뭔가 돼. 응? 이쪽은 그냥 시작점이니까 원래.. 어, 아니 단체로 다 같이 탈출해야 되는구나? 죽거나? 어이가 없네. 음. 참나.. <웃음> 다 들어왔다. <웃음> 가자. 어? 어? 아, 아, 아 사장님이다. 아 선택을 할수 있구나. 제한 시간 동안. 다들 열심히 여러분, 퍼즐 풀고 기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정해놓고, 위쪽에 시간이 다 지나면은, 그 캐릭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허기허기랑 박스에는 했으니까, 마미롱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스페이스. 어? <웃음> 스페이스를 누르니까, 손이 쭉 나가면서 벽을 타요. 자, E를 누르면은, 어? 어, 순간적으로 애들의 위치가 다 보이네? 개삭이네 이거? 어?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게 뭐지? 거미줄을 뿜어서 애들을 뭐 슬로우 걸게 하는건가? 아뭘 그렇게 놀래? 뒤에서 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 우클릭으로 거미줄을 발사하면은 어 느려지네 이 오세요. 아. 잡았어요. 이거 어디다 버려요? 버린다뇨요어주고 <웃음> <웃음> <중점? 웃음> 아, <웃음> 아, 된건가? 분다야. 아씨 어이없네? 아 진짜 개 어이없어. 슬로우가 걸려져 버려. 미리 해 내가 누를게. 미리만요아 님이 너무 많아야 돼. 이거 연결이 미리 돼있어. 이런 느낌이군요. <목소리> 내아이어 여기 장난감 파편을 누가 흘렸는데 키이밍이 주소로 왔네. 아이젠장미밍내 <웃음> 거미줄 맛좀 볼려. 아주 끈적끈적해질 거야. 아오 느려져. 왜왜왜왜왜 장난감이 안 나와. 어디 아, 와. 장난감. 할라 할라 할 할라 할라 할라 할라 어 이거 벗어 벗어날 수 있어? 발버둥치면? 아니 없어요. 아 없어? 입으로 그냥. 안녕. 끈적끈적해져라아 <끈적> <해제라. 끈> 뒤여. 이거 좀 하세요 아아 이거 근데 벽 누구야? 타고 올라오는 거 너무 저요순다요 <웃음> 네. 왜? 왜또 나왔어 너? 잠깐만 <웃음> <웃음> 벽 타고 오는 거 너무 너무 사기예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하이 아이고, 어디 갔어? 아니, 아 어디갔어 아 너무 조금해서 놓쳤어 어? 어? 어? 아. There you are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아. 세상에 한 마술은 아, 안 돼. 점프가 없는 게 진짜 커. 얘왜안 안 집어? 어쨌다. 아니 사장님, 버들 불고 있을 때 약식적으로 건리면안돼 너. 아니지 그 건드려야지. 왜왜 왜 화를 내? 뭐. <웃음> 김이미 축축하게 만들어줄게 이리와. 어나 공주야. 어, 네, 야씨. 님들? 저 죽었어요? 응 죽었어. 어 왔어요? 죽었네. 안에서 죽은 거야? 어 안에서 네. 미니 허기허기가 <웃음> 너무 오래 에? 같이 놀아주면 죽어요. 한 손에 스텔미너가 있단 안녕? 말이야. 마 오지 마! 아, 저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또 죽어요! 나도 지금 필사적이야, <웃음> 얘들아! 너네 <웃음> 너무 잘해서!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웃음> 이고 화내고 있는데? 한 번만 <웃음> 살려주세요! 귀여워! 혼자서 저렇게 울잖아요! 나 저렇게 어? 안녕? 죽었어! 박사사 이거 마 참지! 야! 하지 마! 내 방송 정지시킬 일 있어. 내 조카! 크라프트는 1팔0이다 자, 어디 숨어 있을까? 음. 발견. 어, <웃음> 도망가, 도망가.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어 뛰어! 어리가 이리와. 아이내저 연병. 이리와. 어? 빨리 가, 가. 이기 안 잡혀. <웃음> 그렇지. 박세노호야 <웃음> 어. 어디니? 무서워. 여기서 근데... 어떻게 죽었지? 그냥 죽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웃음> 오, 와, 안 놀려. 우리 노호 진 어디 있을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지? 왜왜 <웃음> 왜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거지? 이리와! 어디가? 이리와! 이리 이리와! 촉촉하게 <웃음>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웃음> 아니, 저기요, 저... <웃음> 아.. 안돼! 네. 끝났네! 시간 아니요. 지났다. 아.. 아... 아니.. 에럿 좀... 뭐, 아, 런데야거럿키기가 아, 아, 아, 아, <웃음> 쉽지 않다. 아니 바로 시작할 거면 레딧 랜더면 왜, 왜 시작돼? 왜 시작 돼한명안 어? 어? 들어오지 왜? 않았어? 왜? 야 리방 다 나가. 어 내가 몬스터였는데. 아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일 재밌는, 재밌는 장면 아눅락할수 아, 아, 아, 있었는데 그래? 괴물이랑 막쎄쎄해서볼수 있었는데. 아, 와, 저기 저기 새벽에, <웃음> <저주가>. <웃음> 새벽에 <웃음> 저주야. 와 아, 좋았다. 아. 빨리 빨리 <웃음> 얘들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풀리기 전에 <웃음> 오케이 다시. <됐스>. 아, 가까이 <웃음> 게기야야야야 있어. 안아줘요 아 아하핳 <웃음> 아하하핳 <아니야. 아니야>. 아, <웃음> 아, 아, 아, 내가 꼭 안아줄게 저기가 더 네, 더러운 네, 것 어디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와내 잠깐만! 아, 안아줘요 <웃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오기오기 알라라라라라라 알라라? 더러워 거든주세요 알라라? 아아요아아 이거 나 경험해본 적 있어. 아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미친. 중간다. 아, <웃음> 얘들아. 아, 뭐 빨리 들어가. 번호 줘. <웃음> 어 뭐야? 누가 내 머리채 잡았다 놨어 탈출했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시 놨어 <웃음> <웃음> 얘들아. 지금 나 빼고 다 탈출 됐구나 너네 좋네. 아이고 좋갔네 나 빼고 나가서 어쩐지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더라니 야기억하 차량 죽는다! 야, 야, 야, 야, 찾아 야, 찾아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너 부르지 마! 집서 같이 가야 하 고맙다 야나 진짜 뭐 계기 일보 직전이었어 지금 두대로 가뿐세요 당부를 모르 야, 잖아아 노우야 노우야! 아포즐좀해볼라하니까 참고로김소범이나기까지 끌어졌어. 아, 아 슬픔 슬픔. 오케이. 뛰어온다, 뛰어온다, 뛰어온다, 온다, 온다. 제발 나좀 살려줘. 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디지 모르겠네, 길이.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개운다>. <웃음> 웃음소리 무슨 일이야? 아, 이 지옥의 구렁텅이 다시 들어오다니. 얘들아. 와, 빨리 꺼내줘. 오. <목소리> 예에이 아 여기 바로 바로 튀어요 바로 아 뭐야 이거 아배 뭐, 많아요 여기 바다가요 <웃음> 허기 쫄면 왜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 미친 아니 근데 허경이 진짜 잘 깔았다 <웃음> 우리 갈갈 곳에 다 넣어놨어 그냥 징그러죽고 네요 <웃음> 죽었어 <웃음> 어! <웃음> 으아! 한방에 잡혔어! 아 이거 진짜 너무 빨리 다 죽었다 진짜 아니... 새벽이 저 미쳤다니까 저 인간 <웃음> 아 너무 잘해 살인마야. 얘들아! 부품 하나만 더 모으면 돼! 저기요! 그 하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거든요 하나로 마트! 아 <웃음> 개노잼! <웃음> 너무한 거 아니야? 어디있어어 <웃음> <이런> 깜짝이야! <웃음> 아 놀라라 씨! 자아악 짜잔기~~ 꺼져 꺼져 <웃음> 꺼져 꺼져 맞아? 어? 나 죽었네 <웃음> <웃음> 너희들이라도 어, 탈출하려 얘들아 다 넣었다 파이프 지하에 있어요 여러분 창문 깨고 돌진 못하나? 안돼! 안돼! 안돼 안쪄 어? 어?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저 멀리서 들리는데? 키밍 키밍 잊었어 <웃음> 키밍 혼자야 키빙. 아니 그리고 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파이프를 맨 마지막에 내려야 되잖아 어깨야 우리 여기서 키밍 반겨주자 쟤가 체류하면 어떡해? 그럼 게임 끝나는 음, 거아니야 근데 이거 이미 뭐지? 어? 내가 어, 내렸었나? 어? 아 혹시, 혹시 네? 몇명 아, 남으면 너는 그냥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 파이프 아, 안 내려도 아, 탈출할 수 있구나 거야? 오 어, 어, 키밍밍 아. 이겼다! 아, 아. 아. 한 명이라도 탈출하면, 우리가 이긴 거지, 뭐. 왜, 왜, 이번 게임 누구죠? 누굴까요? 도호다, 도호다. 아, 경력직이다. 아, 도졌다, 아, 이거. 경력직이래. 아, 이게, 박시가 시프트를 누르고 있다가, 약간, 튀어나갈 수가 있네요. 음. 무제한인 것 같아. 튀어나갈 수가 있게 무제한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빨리! 너무 오래 걸려! 가빠워요 가깝다고요? 내, 내, 밸런트는 가깝다 밸런트는 가깝다 밸런트는 가깝다. 아, 있어요. 이뭔가하나말 어? 라고 어? 어, 말해주면 어떡해 내가 보고 보고 싶어요. 뭐야 뭐야. 뭐, 꼈어. 아. 틀어 틀어 어온 건지 터렐블러 온건분이안 같아. 얘들아 근데 너네 <웃음> 오. 이거, 이거 풀고 있는 건맞지 <웃음> <웃음> <하지> <웃음> Holy s h h o l y s h i t 우리 둘다 너무 무서워 p p y to go. I'm so happy to go. I'm so happy to go. I'm so happy to go. I'm so happy to g <웃음> <웃음> <웃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하지 마 뭐야 아줌마 죽어야지 아줌마 못내기하고 있어 길이 어디야 <웃음> <아니>, 아이 <웃음> <웃음> 아 안녕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 내가 장난감 파편을 들고 있다가 소범이 개구멍 발견해가지고 내가 장난감 내려놓고 소범이 꺼냈거든? 장난감 파편 사라졌어 <웃음> <웃음> 아니 나, 나 여기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미니 허기허기들 왜 이렇게 막 군침을 싹 흘리고 있냐 이거? <웃음> 인형 다 모은 거예요? <웃음> 다모았봐잠만잠만잠 내려 <웃음> 내려 저기 얘들아 얘네 군침이 막 미친듯이 흘... 오오오 죽으셨나요? 아니 머리채 누가 잡아줬은아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야 파이프 찾줘 파이프 어디지? 나 파이프 어딘지 알아요. 그렇구나.. 혼자만잘 알고 있으요오호나 여기서 내리고 있다. 나 잡아봐라. 야.. 야 아, 개웃겨. <웃음> 아니.. 나 여기서 내리고 있다. 위에서 내리고 있다. 아 진짜.. 아, 와 아, 위에서 내리고 아, 있다. 아, 아, 나도 여기서 내다개웃 <웃음> 내리고 있어. <놀람> 아, 무서워 오, 무서워라. 아, 내렸어. <웃음> 아, 저이 앞에. 아, 야, 아. 아. 아니, 얘 팔긴 거를 최대한 <놀람> 이용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안녕. 와이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저도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들어왔어. 아.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어, 아이고, 아, 잠깐만요. 아. 도 울었어. 나 지금 안 열심히 안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너네가 꺼내주기만 해! 아, 저, 저희, 아 근데 눈, 눈이 바뀌었어요 나나 정산중에 미니 허기허기한테 죽었어 <웃음> 어 뭐야 누구야! 아, 사장님이야. 아, 씨. 아, 저 경력칙이야. 아, 아, 아, 이번엔 박시 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얘 능력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허기허기는 튜토리얼에 한번 플레이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쉬프트. 오오! 튀어 오르는 용도군요. 우클리. 오 다른 사람들처럼 와, 팔이 이렇게 온다. 쭉 늘어나네.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안돼! 도망 이리 와! 아우! 집집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어 이거 생각보다 빌렸어, 좀 빌렸어. 잡기가 어렵네. 아우아우아우 아니, 아니, 그... <웃음> 아우, 아니 이거. 아우치! 아우치! 왜안 잡혀 이거? 아우! 아니고 안잡냐 이런 느낌이구만. 로 가는 거 같아? 여기 여기인데? 안녕. 오세요안세요이동오세요 이리 와. 사장님, 사장님 우리. 우리 좋았었잖아요. 우리 싫잖아요 아이씨! 아니야! 싫엉! 응. 안갈 거야! 이리 와. 뭔 소리야. 안갈 이리 왕 땡깡 다 부릅니다. 안 거야. 안, 거야. 안 간다고! 이리 오세요. <웃음> 소범이 발버둥 치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이리 오시오. 얘들아 아. 근데 너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아. 아무 뭐, 어, 정말 뛰어내 씨. 어, 뭐야 이게. 어휴어휴 못생겼어. 너네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이리 어, 어. 아, <eddy> 와. <웃음> 왜 이렇게 잘 찾으세요? 띵뚱땅뚱 <웃음> <웃음>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걸.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아니>, 저렇 <저러, 웃음> 저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것 자체가 게임이 잘못한 거야.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네 너무 잘하고 있지 않니? 아, 음. 맵이 넓어서. 우리... 그런 <웃음> 어 순식간에 네? 두 명이 죽었네. 열심히 <목소리> 계속 넣은 보람이 있구만. 여기 있다. <목소리> <dusty> 아, <웃음> 그라데이션 비명 개웃 아, 다 진짜. 어어 아, <목소리> 아, 어. 아, 아니야. 어. 얘, 아니, 아니야. 얘 찜찜이야, 뭐야? 아니, 저 아니야. <목소리> 아! 아, 펀치 펀치 펀치. 저게 맞네. 아, 펀치 펀치 펀치. 아진거아 지금 아, 어. 열심히 때리는데. 뭐요? 그냥 <웃음> 이제 기차 타고 가면 될것 같은데 찜찜님. 지금 장난감 파츠가 3 개밖에 안 모였는데 기차를 부를 수 있어? 확인이나 해보자. 사장님 아, 잠깐만요. 확인 어. 확인만. 어어 어, 가보자. 구분 구분 어. 남았거든요. 야 기차 열와 있네. 네. 어디가? 그 아니 찜찜아 찜찜, 날 따라와야지. 야. 들어와. <웃음> 아니 친절한데? 어떤 분이 <에이, 웃음> 어, 너무 친절하신데요? 여기 보여 안 어, 보여? 여기예요? 근데, 근데 안 열려 있는데? 문이 안열렸기차는 그러니까 이제 마시고. 이거 이거 열어야지. 이거 눌러서. No. 어? 이쪽 아, 아닌가? 아, 기차 문이 아예 닫혀 있구나. 아니 저기 이쪽 아니에요. 이차 아니라고? 아니 박신풀 너무 귀엽다. 어? 그러니까 같이 있을까 귀여운데. <웃음> <웃음> <웃음> 같이 있으면 아이고. 귀여운데. 아, 데? 여기. 그래서 부를 수 있어? 아야못 불러. 불이 안 들어와 아유. 있는데. 어디 계세요, 사장님? 어디 있는데? 지건 확정이니까. 어, 여기 있다. <웃음> 아, 왜 급해요? 여기 여기. 귀여워. 여기 여기예요? 아, 귀찮아요안 <웃음> 되네. 안되네 저게 잡지 맛이라니까요 네. <웃음> 없으면 죽어야지 뭐 <웃음> <웃음> <웃음> 없으면 죽어야지 뭐자 <웃음> <웃음> 이렇게 불똥부끼리 플레이해본 어?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히 파피 플레이 타임 1,2랑 비교를 했을때로 얘기를 해보자면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버그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고 뭐 많은 업데이트를 거쳐서 좀 좋은 게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허기허기의 인기가 진짜 한. 를 찌르잖아요. 우리 조카도 엄청 좋아하는데 빨리 좋은 게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유발, 유발. 안녕. 유발. 아 와요. 랑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 <웃음> 해주세요. <웃음>